달콤살벌한 여전사 특집, 전투력 말렙 찍은 예쁜 누나들 3부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DC 코믹스의 대표적인 빌런이자 배트맨의 오랜 숙적인 조커 그런 조커에게도 무려 짝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짝꿍이고 나쁘게 말하면 딱깔이죠 다음은 주체할 수 없는 잔망스러움과 상큼발랄한 똘끼 치명적인 매력으로 주무장한 DC의 비타민C 할리퀸입니다 본명은 할린프랜시스 퀸젤 이름부터 뭔가 고급지죠 원래는 장래가 촉망되던 유능한 정신과 의사였으나 악함 수용소에 갇혀있던 조커를 상담하던 중 콩깍지가 작렬 본격적으로 역광광 및 정신개조를 당하게 되면서 조커와 오늘부터 1위를 시전하게 됩니다 이후 고담시 곳곳을 누비며 꽁냥꽁냥 드라이브를 즐기던 두 사람 하지만 곧 배트맨의 깽판으로 인해 둘의 데이트는 아쉽게도 쫑이 나게 되고 결국 할리는 악산 수용소에 갇혀 버리고 마는데요. 나름 이쪽이 적성에 맞았는지 웰빙한 교도소 라이프를 즐기며 여유로운 한때를 보내게 됩니다. 이후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아만다 윌러에게 픽업되어 스워 사이드 스쿼드의 원톱 에이스로 활약하게 되죠. Seriously. w the hell's wrong with you people? We're bad guys, it's what we do. 자 일단 외모부터 완전 내 스타일입니다. 딱 사이즈 나오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은 다 알잖아 그치? 무려 DC에서도 탑5 안에 드는 역대급 미녀라고 하니 인기가 많은 게 당연지사겠죠? 다음 전투력 두말할 필요 없이 킹왕짱 가십니다. 당최 어디서 배웠는지 뛰어난 무술실력을 자랑하며 나이트윙과 호각을 다투는 것은 물론 포이즌 아이비를 가볍게 발라버리는 등 파이팅 넘치는 활약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직접 커스텀한 리볼버를 사용하여 적들의 맞박을 시원스럽게 조져주시고, 세심하게 잘 자라고 적혀있는 야구 빠따를 이용, 박진감 넘치는 타격 액션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Hey. Hey, come on. What? I saw 그 밖에도 넘치는 똘끼와 당당한 자신감으로 남녀노소를 모조리 사로잡았던 할리퀸. 현재도 코믹스와 애니메이션을 넘나들며 꾸준히 인기몰이의 한창인데요. 실사영화에서는 내년 개봉 예정인 버즈 오브 크레이. 그리고 이듬해 개봉되는 제임스건 감독의 더소어사이드 스쿼드에서 마구 로비의 할리퀸을 계속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정말 기대해도 괜찮겠죠? 존익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인 파라벨룸에는 존니형 못지않은 화려한 전투 스킬로 시선을 사로잡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엑스맨 시절에는 무려 날씨를 다스렸었고 캐두먼 시절에는 괴랄한 농구 개인기로 제한급의 충격을 선사해 주었었죠. 다음은 두 마리의 반려견과 함께 전장을 휩쓸고 다녔던 암살계의 여자 강영욱, 소피아입니다. 전작에서 암살자 세계의 룰을 어기고 그만 컨티넨탈 호텔의 로비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던 존위 결국 그 일로 인해 존은 암살자 협회에서 제명되고 전세계 모든 암살자들의 표적이 되어 쫓기는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이후 자신의 앞을 가로막는 수많은 암살자들을 가열차게 역광광 보내면서 천신만고 끝에 카사블랑카에 있는 컨티넨탈 분점에 당도하게 된존위 그리고 그곳에서 존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전직 암살자이자 현 카사블랑카 컨티넨탈의 지배인 소피아였는데요. 과거 존의 도움으로 딸의 목숨을 구한 뒤 암살자들의 맹세인 표식을 빚지게 된 소피아. 결국 그로 인해 이번에는 존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자이반 타이반으로 그를 돕게 된 것인데요. 처음에는 예전의 내가 아니라며 폭력을 꺼려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군 앞에서 자신에게가 총에 맞게 되자 극대 노를 시작 옛 보스고 나발이고 모조리 쓸어버리는 어마무시한 포스를 선보이게 됩니다. 일단 전직 암살자 출신답게 오나전 쌈자라 이쪽 분들 총잘 쏘는 거야 뭐 익히 알려진 사실이고 보다 날렵하고 민첩한 몸놀림을 이용 근접전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영화에서 소피아가 돋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아이들 덕분이었죠 소피아와 두 마리의 말리노이즈가 선보이는 세상 힙한 액션 그야말로 영화 액션의 신기원을 열어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신박하기 짝이 없는 환상적인 호흡과 스타일리시한 액션 연출로 수많은 액션 팬들의 염통을 사정없이 후리고 찢어주셨습니다 어쨌든 잠깐의 등장에도 불구 조닝 못지않은 맹활약으로 강렬한 임팩트를 심어준 그녀였구요 4편에서 또 등장하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꼭 다시 나와주었으면 하는 심심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수백년간 이어져 내려온 뱀파이어와 라이칸의 전쟁 여기 뱀파이어의 데스딜러로서 뛰어난 전투실력을 선보였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명실공이 언더월드 세계관 최강의 실력자이자 시선을 사로잡는 빼어난 미모의 소유자였죠 다음은 언더월드 시리즈의 슈퍼 완전 찐 주인공 셀리네입니다 어린 시절 라이칸으로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셀린느는 뱀파이어 원로인 빅터의 손에 거두어져 이른바 데스딜러라는 라이칸 사냥꾼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무려 6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라이칸들을 순삭시키며 자타공인 최강의 뱀파이어 전사로 거듭나게 된 셀린느 하지만 자신의 부모님을 죽인 진짜 범인이 다름아닌 빅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후 이제 네 편이고 내 편이고 싹다 필요 없다며 비터의 대갈박을 반으로 싹두 이후 라이칸는 라이칸대로 뱀파이어는 뱀파이어대로 그냥 닥치는대로 마구 발라버리며 두종종 모두를 멸종위기로 몰아넣 게 됩니다. 일단 뱀파이어 원로인 비터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피지컬이 압도적으로 강력하고요 수백년간 데스딜러로 활동하며 쌓아온 무궁무진한 경험치 그리고 화력충만한 오만가지 무기들을 활용하여 전대미문의 사기캐적인 능력을 선사하게 됩니다. 심지어 언더월드 5편에서는 죽음에서 살아 돌아온다는 무리수까지 투척 예쁘게 잘 빠진 영. 검색머리로 시선을 강탈하고 눈에 잘 뵈지도 않는 고속이동 스킬을 구사하며 적들을 멘붕의 나라로 인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싸움 잘하는 뱀파이어 여기저기서 참 많이도 봐왔습니다만 역시 그 중에서는 셀린느가 가장 강력하지 않을까 뭐 곧단 생각을 살짝 해보며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마오면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여섯번째 작품인 다크페이트가 개봉합니다 이번에는 제임스 카메론이 직접 제작에 참여했으며 무려 데드풀의 티밀러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서 더욱 기대가 되는 작품이죠 일단 예고편만 봐도 심장이 둠치둠치 난리브루스를 좌우로 땡기고 잡아졌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이분이 직접 출연 하시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배가 되는 것 같은데요 다음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전사로 거듭나게된 기운의 여인 사라 코너입니다 1984년 이제 겨우 19살에 불과했던 사라는 아직 여전사라고 불리기에는 너무나도 청순 가련한 전형적인 옛날 여주 스타일의 가녀린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먼 훗날 인류의 지도자가 될존 코너의 예비엄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라는 미래에서 온 정체불명의 로봇으로부터 암살당할 위기에 처하고 마는데요. 다행히 카일리스라는 남자가 나타나 그녀를 구해주게 되고 두 사람은 곧 사랑에 빠져 찐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됩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 친구는 미래의 손존 코너의 부하였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일로 인해 바로 그존 코너의 아버지가 되어버린 남자였죠. 정말 완벽한 타임 패러독스입니다. 일명 시간 역설. 다들 뭔지 아시죠? 완전 설명해주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안되겠네 비겁한 변명입니다. 어쨌든 겨우겨우 어렵게 목숨을 건지게 된 사라는 이후 전세계를 전전하며 본격적인 군사훈련에 돌입하게 되고 다가올 미래 전쟁을 대비 온갖 무기와 벙커를 마련해놓는 등 살짝 미친 사람 같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면 이 정도 미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이후 존의 목숨을 노리는 티천에 맞서 다시 한번 투지를 불태우게 되는 사라 코너 이번에는 전작과 달리 확실한 여전 사로 거듭나게 되어 더욱 화끈한 액션을 선보이게 됩니다. 특히 터미네이터의 개발자인 다이슨의 집에 쳐들어가 무차별 테러를 가하는 장면에서는 터미네이터 보다 훨씬 더 폭력적이고 거침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어쨌든 이후에는 사라 코너 연대기 의 레나 헤디 터미네이터 제네시스 의 에밀리아 클라크 등이 새로운 사라 코너를 연기했지만 이번에 제임스 카메론이 밝혔듯 전부 없던 일로 확정 대놓고 흑역사가 되고야 말았는데요. 뭐 이만큼 자신있게 싹다 무시하고 밀어버릴 정도라면 이번 영화 기대해도 괜찮겠죠? 사라 코노의 귀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I'll be back. MCU 인피니트 사가의 메인 빌런이었던 타노스와 더불어 가장 강력한 악당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전 우주적으로다가 센누님이셨죠 다음은 토르 라그나로크에 등장했던 죽음의 여신 헬라입니다. 오딘의 첫째 딸이자 죽음의 신으로서 수많은 전쟁을 이끌어온 아스가르드 의 귀여운 공주님입니다. 하지만 전쟁광이었던 오딘이 나이가 들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자 끝내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 무모한 반란은 오딘에 의해 실패로 돌아가게 되고 결국 헬라는 지옥에 봉인되며 기록 말살형에 처해지고 맙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건 없는 법이죠. 이후 오딘의 죽음과 함께 곧바로 봉인해제. 팔과 동시에 토르와 한판 뜨면서 전대미문의 명장면을 연출하게 되는데요. 뭔가 화끈한 누님의 등장에 잔뜩 쫄아버린 로키. 황급히 비프로스트를 열어 아스가르드로 탈출을 시도하지만 덕분에 헬라 역시 매우 손쉽게 아스가르드로 직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단신으로 오딘의 군대를 발라버리는 헬라의 모습은 가히 역대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자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헬라는 과연 어떤 능력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첫번째 머리카락을 쓸어넘겨 헬멧으로 만듭니다 완전 편하겠죠 다음 두번째 손에서 뾰족한 무기를 무한대로 생성하여 전투시 사방천지에 미친듯이 뿌려댑니다 거의 치트키 수준이랄까요 마지막 세번째 아스가르드로부터 무한한 힘을 공급받아 일명 아스 가르드 버프라고 하는 사기적 능력을 자랑합니다 쉽게 말해 스마트 핸폰으로 게임을 하는데 충전기에 계속 꽂아놔서 전혀 꺼질 염려가 없는거죠. 아무튼 그밖에도 심하게 날렵하고 누구든 한방에 제껴버리는건 물론 각성한 토르의 번개를 맞고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에이스 침대 같은 맷집까지 자랑합니다. 뭐 이정도면 타노스보다 세다는 얘기도 우리는 아니겠죠. 어쨌든 그녀를 mcu에서 또 보게 될 일은 거의 없을 듯 보이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언제든 다시 나와만 주신 두팔 벌려 따스히 맞이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죠? 다음은 명실공이 에일리언 시리즈의 찐찐 주인공이자 모성애와 리더십으로 대변되는 강인한 여성상의 대표적인 캐릭터였죠 프레데터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에일리언의 숙적으로 이름을 떨쳤던 최강의 여전사 엘렌 리플리입니다. 2092년 1월생 웨이랜드 유탄이 소속의 뛰어난 엔지니어였던 리플리는 우주 예인선인 노스트로모의 항해사로서 첫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 별 존재감 없이 그냥 흔해 빠진 조연인 듯 보였지만 중반 이후 에일리언이 등장하게 되면서 갑자기 비중이 상승 강인한 리더십과 카리스마를 선보이며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었죠. 그리고 그녀의 이런 여전사적인 이미지는 이편에 이르러 한층 더 강해지게 습니다 되 는데, 요 어린 뉴트 를구 하기 위해 에일리언 의둥 지를 모조리 불살라 버 리고 파워 로더 에탑 승한 채퀸 에일리언 과 맞짱 을뜨는장 면은 지금 봐도 정말 소 름이 끼칠 만큼 멋들 어진 연출 이었 죠. 이후 3편에서는 무려 삭발을 감행 러프한 죄수들 사이에서도 남다른 포스를 발휘하며 다시 한번 에일리언과 처절한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이후 자신의 몸 안에 퀸의 유충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모든 악연을 끝내기 위해 스스로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참으로 장엄하면서도 안타까운 최후였죠 하지만 그로부터 200년 후 이번에는 리플리의 몸 안에 있던 퀸의 배양을 목적으로 무려 유전자 복제인간이 되어 강제 부활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이번엔 에일리언의 유전자까지 함께 가지고 있다는 설정으로 탈 인간급의 운동신경을 장착하고 몸안에선 산성피가 흐르는 등 그냥 인간의 모습을 한 에일리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죠 어찌 보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조져놓았던 철천지 원수와 결국 한몸이 되어버린 셈인데요 뭔가 강인한 여전사 이미지와는 별개로 영화 역사상 가장 처참한 운명의 주인공이 아니었나라는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달콤 살벌한 영화 이야기는 여러분의 꾸준한 스토킹과 불타는 애정으로 하루하루 하루 연명합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생치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